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서 와인 선물 세트를 구대륙이랑 신대륙 두 편으로 나눠서 와인 선물 세트를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1편은 구대륙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렇게 각 나라마다 한 세트씩 리뷰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먼저 이탈리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롯데백화점 잠실점을 명절 기간에 이제 방문을 하시게 되면 와인 매장에 오시게 되면 첫째로 이제 이탈리아 와인 선물 세트를 이제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와인은 산타크리스티나 슈페리오레라고 하는 와인과 산타크리스티나 이렇게 두 병이 하나의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품이고요. 산타크리스티나는 이탈리아 와이너리에서 가장 오래된 안티놀이사에서 나오는 와인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내에서도 데일리 와인으로 가장 많이들 드시고 계시는 브랜드의 와인입니다 기존의 고객님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와인은 또 산타크리스티나라는 이 제품이고요 제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산타크리스티나 피안티 슈페리오레 이 제품은 이 아이보다 조금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세트 구성은 진한 것과 부드러운 것 아니면 조금 등급이 낮은 것, 높은 것요렇게 세트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탈리아 와인 구성은 IGT 등급의 기본적인 등급의 베이직 와인과 그것보다 하나가 더 등급이 높은 슈페리얼의 등급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뭐 해외 여행이라든지 국내 여행을 많이 못 가신데 정말로 이탈리아 가시게 되면 이 산타 크리스티나 와인은 슈퍼든 레스토랑이든 주류를 마실 수 있는 곳에서 흔하게 보실 수 있는 정말로 국민 와인입니다. 이탈리아 국민 와인인 산타 크리스티나입니다.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제 이 세트의 가격은 5만 원대입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릴 와인은 스페인 선물 세트입니다. 쿠네라고 하는 와이너리에서 나온 이제 선물 세트인데 이탈리아 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낮은 등급과 높은 등급 즉 크리안자 그리고 리제르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토막 상식으로 크리안자는 6개월의 오크 숙성을 포함한 2년 동안의 숙성을 해야지만 크리안자라는 등급을 달수 있는 거고요. 미제르바는 1년의 오크 숙성과 토탈 숙성 3년을 해야지만 미제리바라고 하는 등급을 달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은 상대적으로 숙성을 더 했기 때문에 이 친구보다는 이 친구가 가격이 좀더 높은 거고 맛도 조금 더 있다고 라할 수는 있죠. 개인적인 견해로는. 근데 구독자분께서 이게 더 맛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쿠네라고 하는 와이너리는 조금 특이한 와이너리입니다. 스페인 국기를 와인 라벨 또는 여기 캡에다가 달수 있게끔 허가를 해준 유일한 와이너리입니다. 그만큼 명성도 있고 인지도도 있는 와인입니다. 그 와인을 저희가 이제 잠실점에서 두 가지 세트로 해서 8만원대 와인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설명드릴 와인은 이제 가장 많이들 선호하시는 선물 프랑스 와인 선물 세트입니다. 요두 상품은 이제 앞에서 보셨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피에르 리똥은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슈발블랑, 샤토 디겐, 수십 년 동안 와인 메이커로 있던 피에르 리똥이 본인이 직접 아, 이제는 내 와인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피에르 리똥 레드 화이트를 만드신 거죠 잡다한 지식일 수도 있는데 피에르 리똥과 앙드르 리똥 그첫토 기본을 만드는 그 가문이 먼 형제 지간인 겁니다 그래서 그냥 리똥이니까 아, 같은 집안이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리똥이 들어가면 와인은 다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피에르 리똥의 보르도 레드, 보르도 화이트랑 앙드르 리똥의 샤또 기본 레드, 샤또 보네 레드 이런 것처럼 정말로 리똥 가문은 와인을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트의 가격은 10만 원대입니다 샤또 슈발블랑과 샤또 디겜을 만든 와인 메이커에 자기 이름을 걸고 만든 피에르 리똥 보르도 레드 피에르 리똥 보르도 화이트 이두 세트 상품을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와인 매장 선물 세트 명절 세트 기간에 이제 와인 매장이나 백화점으로 오시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 그 많은 와인 선물 세트들 중에서 요 이제 구대륙 세 가지 와인 세 세트, 선물 세트를 추천드린 거는 선물을 드렸을 때 받으시는 분들이 실패하지 않는 아 좋은 거 주셨네 아 맛있는 거 주셨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선물 세트들 세 가지를 추천을 드린 겁니다. 마스크 꼭 끼고 매장에 방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선물 세트들이 고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